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우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고룩함이라곧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언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희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의, 자신이 자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라 너희가 온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해가노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사나,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이슬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비교적 짧은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다른 편지와는 달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무엇이 다르냐고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골로스에서는 골로세에 사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까서는그 수신자가 데살로니까에 사는 성도는 아닙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러 곳에, 흩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는 데살로니까인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젠가 수요기도의 시간에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전후서는 우리처럼 다른 곳에 흩어져 사는 대살로니카 출신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네덜란드에 사는 한국인들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대살로니서 전서 4장은 다른 여러가지 이야기가 포함되어 져 있지만 아주 중요하고 선언적인 말씀이 들어 있지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자들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소위 하늘 상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다 읽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먼저 가신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둘째,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시지요 정답을 말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지나지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펼치셔서 우리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대사로니카 전서 4장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